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원수급 공사와 퇴직 공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원수급 공사의 경우에는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 수리 공사로서 공사 예정 금액이 1억 이상의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이 50억 이상 민간공사를 도급받은 원수급사는 성립신고를 통해 퇴직공제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공사유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공공사와 민자유치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1억 이상인 경우 공동주택과 주상복합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0호실 이상인 경우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퇴직공제에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자 이렇게 퇴직공제 가입 대상이 된다면 착공일 14일 이내로 성립신고를 해주셔야 합니다. 성립신고시 제출서류로는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관계성립신고서 도급계약서사본 그리고 도급금액산출명세서 중 퇴직공제부금비가 명시된 부분을 함께 제출해줘야 합니다. 과태료 규정을 살펴보면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등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앞장에서 말씀드린 공사 예정금액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설계금액으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재료의 시장가격 및 운임을 포함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수급공사와 퇴직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